Hello. Yes. Thank you. 누구십니까? 에이전트 효기, 후원자님들의 미션을 전달하겠다. 미션이라니. <웃음> <웃음> 세상에 이렇게 멋진 미션들이 있어서. 에이전트 효기, 후원자님들의 미션과 특별 미션까지 꼭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네 여러분 저는 일비실 마을이라는 곳에 이제 아동들의 이제 선물 좀 사고 염소도 좀살수 있으면 사고 약간 과일도 사고 그러려고 일단 왔는데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오일장 같은 개념인 것 같고 매주 월요일날 열린다고 합니다 아, How, how much is that? 5,300원 5,300원 염소가 가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제, 되게 중요한 재산이더라고요 고기도 물론 뭐팔수 있고 우유도 계속 좀팔수 있어서 약간 여러 가지 수입원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소 구매 <웃음> 완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토마스 움푸야 나는 아동이랑 같이 학교를 직접 등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아동을 만나러 가고 있고. 네 여러분 지금 아동의 집 앞까지 왔습니다. 이제 아동을 만나기 5초 전. Hey, you must be Thomas. Yeah. 여러분 도왔습니다. Say hello. 여기 도마스랑 같이 등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school from your house everyday? Um, oh, yes. 걸어서 한 시간? Do you meet any animal while walking? e t t i n 학교를 가면서 코끼리도 만나고 뭐버팔로도 만나고 사파리 뭐하러 가? 저기.. 기리, 기린이 어..어..잠깐만 is, is this school? Yes 오! Oh, 드디어! 이 아름다운 풍경 이 학교만이 가진 이 멋진 아름다움 저와 토마스는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보니까 한국 월드비전을 통해가지고 이제 후원받아가지고 아이들이 와가지고 손도 씻고 하는 곳 화장실도 지원 받았다고 합니다 자. 후원자님들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여게딱 보이시죠? 월드비전 코리아 정원은 한 234명 정도 현재 되는 것 같고 진짜 겨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이제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반한개 정도의 건물을 조그맣게 이제 지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저 끝에 있는 요 끝에 있는 클래스 하나를 저희 월드비전에서 지어줬다고 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제가 <웃음> 투업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i! Hello everyone! Hi! Nice to meet you. Thank you for having me today and this class. I'm so glad to meet you and mm. guys. Yes! e s i e h oh. Yes! y o h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i e s Yes! Yes! y e d y e e s o e s s e 위로 치면 참 잘했어요 이렇게 사인해주셨어요. 지금 애들이 축구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들이 진짜 한참 뛰어놀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점심 시간입니다. 여기서 점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티차, 저도 주세요. 땡큐. 아산테. 아, 얘들아 같이 밥 먹자. 고맙습니다. 알 이히. 이히. having me today and it was so much fun to be with you, be healthy and be nice to each other and to your teacher and your parents. I hope to see you soon and I want to meet you guys again. Thank you so much! 안녕하세요. 후원자님들. 에이전트 효기입니다 오늘... 어우... 와... 내일 조금 더 아이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미션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어, 같이 등교를 했던 토마스 음푸야 집 앞으로 제가 또 다시 왔습니다 하이 토마스 네 여러분 토마스를 만났습니다 하이 자 지금부터 토마스랑 같이 이 비누방울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누 방울들은 엄청 조그만데 토마스 하는 건 엄청 엄청 잘되고 있어요. 역시 토마스 하이파이. 브 yes. yes. 제가 볼 때는 미션 성공입니다. o k 이 토마스. do you like it? Good? It's good. Thank you, Korea sponsor. 네 여러분 저는 지금 후원 아동 쉐인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쉐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쉐인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 멀리 헬로 하이 쉐인 헬로 꼬레야 헬로 k y 땡큐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쉐인이랑 같이 한국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미션을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합니다. Yes. 반복사랑니다사랑 t t is e l l y good. 안녕, 안링 y e 안 h I think it's good, right? Yeah, that's right. Yes! Go, go, go, go. go, go. Yeah. Here, Shane, your gift. 안전하게 염소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sorry. I'm s o r 이렇게 영혼으로 세인한테 편지를 쓸수 있다니 너무 낯설였고 또 설렌다 세인이 살고 있는 곳이 케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참 기뻤어 케냐는 참 아름답고 사람들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월드비전 선생님이 세인을 만나러 갔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직접 만나고 싶어 태인이 밝고 건강하게 살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알수 있도록 기도할게 그러면 다음에 또연락하자 안녕 마너아아 엄마가 너무 아삭아 엄마가 너무 아쉬웠어 너너 땡큐 스폰서 땡큐 다시 만 네, 여러분. 저는 오늘 두 아동을 만나고 집으로 왔습니다. 하루 종일 또 이동하고, 또 아이들 만나서 이것저것 미션도 하고, 열심히 아주 잘 수행했고, 내일 또 아이들과 더 많은 미션들 그리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새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 사마이안이라는 친구를 만나러 쿠쿠오 마을에 와 있습니다. 사마이안, nice to meet you. Say hello to Korea.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호 될것 같아, 될것 같아. 1 오, <목소리> There is something special video for you. <목소리> 안녕 사마리안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내가 보내주는 그런 사진들 뭐 편지들 이런 거 받으면서. 굉장히 기뻤단다 언젠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그래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어, 이렇게 직접 볼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어, 그동안 잘 지내고 그리고 지금처럼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 자라기를 바랄게 안녕 One, two, three. 원장님 사진 좀 보세요 예쁘죠 땡큐 oh, 스폰서 nice. 땡큐 <웃음> 저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모든 미션을 마쳤습니다 후원자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얼마나 궁금해하시는지를 좀 대신 느낄 수 있었고 또 저도 최대한 그 후원자님들의 마음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이 또 처음이긴 하지만 앞으로 또 후원자님들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우리 후원자님들이 직접 또 현장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보고 만나보고 할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에이전트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